예, 제 취미가 마케팅 책 보는 거예요. 책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한딱한 한 권을 뽑는다면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책을 뽑는다면은 저는 요 책을 추천드릴 거예요. 이 책이 원래 원제가 뭐냐면은 캐시버 타이징이란 책이었어요. 책 부제가 뭐냐면은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마케팅의 비밀이에요. 예,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소비자 심리에 대한 책이에요. 저희가 광고를 할 때는 그세 가지 방법 중에 한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쓰잖아요. 글, 이미지, 영상. 네,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책이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달리아라 튀게라로. 네. 이책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뿐이다. 요즘 나오는 광고의 99%를 나는 이렇게 묘사한다. 멍청하고 지루하고 약하다. 네. 광고는 어떤 분들은 많이 착각하세요. 광고는 창의력 대장치가 아니에요. 광고는 창의력을뽐내는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광고의 목표는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는 거예요. 설득. 네. 지갑을 열게 해야 돼요. 돈을 쓰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세페이지, 뭐 광고, 영상, 글, 이미지 쓸모가 없어요. 네, 무조건 지갑을 열게 해야 돼요. 이 책은 세계 최고 연봉의 카피라이터와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광고심리학의 원칙과 기법들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확률로 돈을 쓰고 카드를 긁을지 네,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이 책은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해서 최고의 사업 목표를 이루게 해준대요. 이것도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와 내가 지금껏 본책중 가장 강력하다. 네, 이 책을 읽으면 더 이상 비즈니스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도 했네요. 네, 한마디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어떤 분에게 권해드리려면 음, 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을 얻으실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케팅을 아시는 분들도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쪽을 참 좋을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좋을거예요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고가의 강의를 런칭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랑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참고해가지고요. 아무튼 이책꼭 추천드립니다. 이책 진짜로 사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보면서 끝나는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다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업 매출을 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소비자심리학 책 중에서 처음 입문하신 분에게 가장 권해드린 책입니다 예, 추천입니다